안녕하세요 타이거이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주라이트스팀 like 오늘 새로운 캐릭터 두 명이 나왔습니다 우이스랑 골든프리저가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우이스를 뽑았기 때문에 우이스를 가지고 한번 나온다면은 이런 덱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에 개왕권 블루 울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같이 나가는 친구들로 이제 새로운 우이스와 그리고 자매인 바도스. 이렇게 천사 두 명과 울불계를 데리고 해보겠습니다. 장비는요, 그냥 대충 짠 거라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웃음> 자, 대전 해보도록 할까요? 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캐릭터로서 특수기가 일단 무엇보다 사기입니다. 특수기가 상대방의 카드들을 모두 다물음표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타격 가치를 또 쓰는데 기력을 더 요구하게 만듭니다. 어우, 뭐야? 게다가 초반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안 먹습니다. 커버 체인지 안 당하고요. 네, 네. 상대방, 당황스럽겠죠? 어떤 게 뭐가 있는지 몰라요. 혹시? 지금 찍은 거예요. 상대방도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왜 이렇게 렉이 걸리죠? 상당히 안 좋은데요. 렉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특수기들을 섞어주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듭시다. 오케이. 필살기까지 한번 써볼까요? 아 어, 많이 다네요. 아, 렉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이번 판.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떻게 뭐 대처를 못하겠습니다. 상대방 피하는 소리 일단 들었고요. 자. 아, 렉이 걸려서 참 아쉽네요. 자, 피해가 장났고요.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재밌게 하려다가도 이렇게 급격하게 아 막혀버리면 상당히 재미가 없어지죠 제가 막힌다는 거는 게임을 막힌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렉이 있는 상대를 만나서 렉이 막혔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빠르게 공격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공격하는거 보였으니까 어차피 안죽는거 알아도 공격하겠습니다 죽이면 장땡이지 뭐 자, 지금 에디터같은 경우는 버티기가 있죠 아 그리고 지금 코맹맹이 소리나는거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 버티기 무효가 됐어요? 오 나이스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지. 아, 이게 제대로 안 돼요. 렉이 너무 많아서. 너렉 너무 많다. 오케이. 오케이. 오,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습니다. 아, 한번더 맞춰가지고 상대방 좀당황시키고 싶은데요. 참고로, 우이스는 지금 별.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아, 음, 아우, 에서 소리가 맴돌아서 제가 답답하네요. 일단뭐 죽었고, 그래도 두명이나 있으니까, 기대로 주면 되겠죠? 네, 바로 주이겠습니다. 아우,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첫 번째 판, 영웅이 깨졌어요. 어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우이스를 사용해 봤는데 우이스의 그 특수기를 먹였다는 거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판이 시작됐는데 뭐 상대방 보니까 어 재생이네요 재생 <웃음> 재생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특이한 조합인데요. 제가 처음 보는 조합이에요. 제 생에 저렇게 지금 로마스, 로마스 강화하는 애들 두 명이나 젠카이 둬가지고 하는 플레이 어떨지 사실 궁금합니다. 어? 로마스는 또 나오지도 않았네요?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어, 그래요. 좋아요. 어? 나이스. 게이드. 상당히 궁금했는데, 끊겨서, 꽁승 하나 가져가고요. 이게, 이게 천사의 힘인가? 좋아요, 구독, 구독, 자, 이번엔 뭐, 일반적인 그런 신액이 되기 나왔고요. 네, 순서는 이렇게 천사들 먼저 앞장 세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렉이 없는 제대로 된한판 됐으면 좋겠네요. 시작은 제가 조금 불리한 속성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갑니다 세번째 대전이에요 사실 두번째 대전 오케이. 오 데미지 많이 달아요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좋아요 슬 가는거죠 네, 상대방 아무것도 안보여요 자 우이스마크 한번 그려주고요 뭔지 모르잖아 아 알아버렸네 자 카드 두장 없애주고요 상당히 짜증나긴 할거예요 그쵸? 뭔지 모르잖아 어우 <웃음> 아, 근데 렉이 또 있어 자 오케이. 다시 한번 카드 또 카드를 없애주는 건 아니었고. <웃음> 헷갈려요, 기서 물음표 만들었죠, 물음표. 자, 카드 없애줍시다, 카드. 제발 저거 없애, 아, 저거 써버렸네요. 한번더 다른 아치 공격했으면 공격기 카드 운 좋게 없앨 수 있었는데 커버체인지 할때 바도스는 카드 두장 없애거든요. 자, 체력 한번 채워주고. 일로와. 끝났죠? 도망가요. 아, 어, 도망갔네요. 아,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이번 판 나이 핀치인데요. 죽겠는데, 부처부가 걸려서. 아, 천사. 누나를 죽여. 동생 나간다. 기다려라. 자, 아이스구요. 아, 상당히 얘기 많이 걸려요. 네, 60 카운트까지 안 걸리죠. 오, 한번더 공격할 수 있었어요. 네, 기력이 너무 안 모이는데요. 상대방도 자마스라서 디버프를 지금 제가 저한테 걸었거든요. 아하! 보고 지금 판단했어요 굉장한 동체시력으로 상대방이 타격 오는거 보고 바로 커버체인지 들어갔습니다 자 기준 모아줄까요? 베니금 아, 대기해서 오케이 아하! 나이스죠 좋아요 아 좋아. 빅기까지 한번 써줄게요. 뭐 빨간색이 나왔어도 죽을 것 같은데요. 이겨오면. 빅기가 아 참해. 어 피했어 아 당했습니다 아세 번째 판 이기기 쉽지 않겠는데요 어휴 운도 <웃음> 좋아 이리 와 아하 나이스죠 짬타고 타닥타닥 때려 주고요. 성공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아우, 성공했어요. 네개 중에 세 개가 저 사격 아치였는데, 딱 피했습니다. 자. 조금. 헛. 아우! 오케이. 아, 렉이. 왜 이러냐? 렉이 너무 심해요 지금 한번 타이밍 보고 두번 타이밍 한번 보고요 퀴삭이 나왔으면 바로 나갔는데 아쉽네요 아하 이겼네요 아 진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겼습니다 역시. 한번 바꿔서 이겨볼까? 바꿔서 못 이기고 그냥 울불기로 끝냈습니다 세번째 판도 승리하면서 일단 꽁승 하나 있었지만 3연승 가고요 총 4판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꽁승 이었기 때문에 두판더 해서 다섯판 채울게요 아 프리저도 사실 되게 뽑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사격으로 모든거를 다 압도해 버리는 이상한 제가 볼때는 굉장한 미친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프리저를 뽑으려면은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정이 없어요 물론 뭐 현지를 하면은 결정을 사가지고 뽑을 수도 있겠는데 또 이게 올스타기 때문에 또 8월까지 뽑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직은 뭐 긴급하게 필요한 건 아니라서 구입은 안했고 나중에 차차 20개 뽑기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먹는, 먹을 는먹 것처럼 아니면 먹은 것처럼 저도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자 상대방은 미래대기고요 어, 신기하게 빨간색 두 개네요. 울불게 대항하려고 한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네. 아, 좋죠. 역속성한테도 상당히 좀잘 때리는 것 같은데요. 아, 뺨 따고 때리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쵸? 아, 뭐야. 아, 렉. 아우! 승질나죠! 이런 맵 걸리면 승질나요! 아, 잘못 바꿨어요, 게다가. 아, 완전히 초반에 좋았는데. 끝났습니다. 오케이. 바로 죽여볼게요. 우반으로 못 바꾸니까요. 자, 성공만 하면 죽습니다 아싸, 성공했어요 아큰 위기가 한번 렉으로 삑살이 나면서 있었는데 일단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켰습니다 로제 죽고 아~~ 이걸 딱 피하네 자, 한번은 저거 매능 써야 되는데요 매능 한번 쓰고 죽어야 되는데 매능 쓰자, 매능 제발 꾸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바꿔야 돼요. 아, 바꾼다는 참. <웃음> 궁극기 쓰면. 아, 말이 계속 혼나갔네. 소육증인가봐, 이제. 일단, 그렇고. 바로, 기력, 체력, 계속 해주고요. 자, 카드. 아, 카드 만들고 싶었는데, 물음표로 실패했어요. 또 보고 한번 할수 있으면 해볼까요? 아니야, 안전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체력 한번 회복해주고, 지원 캐릭터라 좋죠, 이런 게. 아하하하. 아, 내꺼. 깝인데요. 제발, 타격으로 와라. 미리 바꿨다. 아, 잘못했다! 아하.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 미리 누르면 여러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아 이거 천사들로만 끝내야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거 영상 찍는 와중에 첫 패배가 나올 것이냐 오케이. 아유 부족했죠 체력이 그나마 왔는데 이게 궁극기까지 나가면은 죽어요 한 명은 무조건 아 이번판 졌네요 졌어, 졌어. 아.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지원 타입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이번에 왜 회피를 안 했냐면, 은한 번이라도 베일싱 살려주려고 그 도끼바퀴를 믿고 이렇게 썼어요. 공격력 자체는 강한데, 그렇죠 아, 요거라도 맞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좋네요. 아, 아쉽습니다. 자, 네번 중에 첫회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자, 이번엔 어떤 상대가 나올 것인가? 아직 상대방에서는 신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 신캐가 없죠. 네... 아기의 계보에? 약간 희한한 조합인데요 저기도 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볼때는 지금 계속 바도스를 1번으로 쓰고 있는데 1번으로 우이스가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커버체인지 안당하고 바도스가 커버체인지 하면서 상대방 카드 두개 없애기 때문에 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저는 안전하게 체력이 좀더 많으니까 별도 놓고 해서 바도스를 먼저 앞에 뒀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사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 박자가 약간씩 안 맞는데? 아, 또 렉이 맞네요. 아, 박자가 안 맞아요. 네. 그래도 불계가 좋은 게, 아치카드 타격 아치카드 잠깐 봉쇄시켜가지고 좋습니다 오케이 됐다 아 이게 렉이 있으면 은잘 안된다고요 이렇게 끊깁니다 아 렉이 있어서 이래서 짜증나 제대로 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렉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열받네 자 죽지마 응. 상대방 어 효과 다 쎄고요 우리 효과 올리고 자 막아주고 한번 오케이 야. 이제 집중 해볼게요 지금 되게 잘했죠 좋다 아이 뭐야 이게 여기서 만약에 비룰 수 있었으면 딱 저기 어? 부활하는 아! 거 금지시킬 수 있는 데 그쪽, 퐁분서 개꿀이었는데 아쉬워요. 아유, 이게 움직이질 않니? 왜 밖에? 나나이니니이 길을 아, 못 모으잖아요 지금 이게 삑살이날까봐 그쵸? 일단 라이징을 써야죠. 쉽지 않더라도 써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도 체력이 많기 때문에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다행히 의주 왔어요. 4분의 1 확률로 겨우 살았고요. 25% 확률로 살았습니다. 자, 상대방 버티기 들어가죠? 오케이, 이리 부활. 와. 부활시키고요. 아, 이거 언제 모습이냐. 난 이미 궁극 대항권이다. 나 그때 초사인도 못했을 때 모습인데. 가득하게, 오케이. 중국기 그냥 가죠, 뭐. 죽이겠습니다. 좋다. 오 좋아요. 자 개꿀이에요 이게. <웃음> 기분 좋단 말이죠.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하 나이스. 좋아요. 공격이 아니라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오야 이걸 카드 파기 시켜야죠. 뭔지 모르죠. 그래서 김호는 뭐 액션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오 죽으면 안 돼. 아 이번에 방심했는데요 제가 아안 돼요. <웃음> 이거 특수기 맞추고 성공해가지고 너무 방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2대2 상대방 체력도 적고 그리고 모생긴 폴파 풀리려고 무피하죠 <웃음> 이제 가자. 가가가 아, 가. 바로 옮겼다. 아 진짜. 됐다 아우 스텝이 안돼 한번더? 오케이 한번더 기분이 좋아 상대방이 무슨 카드인지 잘 모르죠 저는 이제 공격만 몇번 하면 돼요 상대방 베니싱 없고 얘 죽어도 베니싱 없어 이제 이거 무슨 카드인지 모른단 말이죠 자 카드 한번만 더 나오면 되는데 오케이 하나 더 나와야 될까요? 아왜 하필 이거야 아쉬워요 아왜안에서 열받네 진짜 이렇게 졌습니다 아 마지막에 상큼하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끝났으면 좋았을텐데 렉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래서 여러분들이랑 대전하는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렉 없이 깨끗하게 할수 있으니까 자! 오늘 천사 우이스를 쓰는 것중 하나 이렇게 천사 두 명과 울불게 쓰는 걸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나중에도 그 기회가 되면은 새로운 어 캐릭터들 우 o u l d y o 팀? 예전에 우주 라이크 디스 팀이었는데, 이제 우주 라이크 디스 팀으로 약간 리뉴얼을 했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바, 안녕.